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주식회사 수면건강 대표를 맡고 있는 황청풍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원장님의 치과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과 관련된 수면 클리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강장치를 중심으로 관련된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수면 클리닉을 제안하는 이유는 치과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과 저희 역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생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구강장치, 턱을 앞으로 당겨서 혹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 장치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저의 20년간의 고민이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양압기나 수술로서 해결하고 있는 이 코골이 수면목 치료 시장의 80% 정도는 치과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턱과 혀, 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치과가 제일 좋다는 거고요. 그 원리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한 어, 기구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수면 클리닉, 코골이 클리닉을 치관에 두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들을 홍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서 신환을 유치할 수 있고 그 유치된 환자들은 또그 뒤에 가지고 있는 치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장님의 치과를 찾게 된다는 거죠 즉 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템이 런칭되고 그로 인해서 경영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는 이비누과에서도, 내과에서도, 신경과에서도 구강장치를 이용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훨씬 더 장점이 많은데 이비누과에서도 내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지 어떤 방법으로 서로 파트너십을 맺을지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관심이 있으시면 저하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원장님이 직접 저희 솔루션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장치도 맞춰보고 베개도 맞춰보고 코에 들어가는 것도 해보고 훈련 기구도 해보고 이런 걸다 본인이 경험하고 아 이게 정말 맞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는 원장님께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